안녕하세요 이지티비의 이지쌤입니다 유아교육기업 키드키즈와 함께 이번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콘텐츠는 아주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기능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따서 합성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을 익혀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아이들의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진이 가장 잘 잘리는지 그런 것들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형식들이 많죠 여기 있는 이 아이들 사진 중에서 가장 자르기 힘든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르게 되면 위에 머리가 잘렸잖아요 이런 건 쓰기 힘듭니다 이렇게 잘린 이미지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얼굴은 정말 예쁘게 나왔지만 위에가 잘린거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면이 아니라 살짝 왼쪽 면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얼굴들도 사용하기에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또한 딱 얼굴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손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손이 들어가 있게 되면 잘릴 때좀 이상하게 잘리게 됩니다 뭐좀 애매하죠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얼굴 자르기 정말 손색없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대신 이 아이의 머리가 정말 부스스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잘라줘야 되는데 파워포인트 안에서는 이렇게까지 잘라주기가 힘들어요 어떻게든 자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막상 그렇게 자르면 되게 촌스럽게 나오고 그리고 애매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부스스하게 나온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의 머리 색깔이 금발이죠? 그런데 지금 뒤에 배경이 흰색인데 뭔가 이렇게 좀 겹쳐요 어느 부분이 머리고 어느 부분이 배경색인지 알수 없게끔 이렇게 색깔이 좀 겹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뒤에 있는 배경과 머리 색상이 딱 대비되고 그리고 테두리가 명확한 그런 이미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도 이 머리 색깔과 뒤에 있는 배경이 검정색 부분 검정색으로 조금 더 겹쳐지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도 조금 좋은 듯 하면서도 좋지 않은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어떤 사진이 제일 좋을까요? 이 아이의 사진을 보게 되면 뒤에 있는 벽과 그리고 머리의 색상, 그리고 머리의 테두리가 아주 명확하게 잘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정말 잘 잘리는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배경은 흰색입니다 뒤는 배경 흰색이고 이 머리와 머리가 엄청 부스스하지도 않으면서 테두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자르기가 매우 편한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원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찍을 때는 웬만하면 흰 벽이라든지 색깔이 명확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파워포인트에서 얼굴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이상에만 존재하니 만약에 그 이하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2010 버전 이상 버전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에서 얼굴을 자를 때는 이렇게 가위로 자른 듯하게 자를 수는 없어요 퀄리티가 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이의 얼굴을 한번 잘라볼게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단에 그림도구 서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서식 왼쪽으로 가시면 배경 제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부분을 자동으로 제거를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누르게 되면 분홍색으로 바뀌는 부분이 잘려지는 부분이고 이 원래 색상이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잘려지는 부분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관할 영역과 그리고 제거할 영역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016 버전 최상위 버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그려주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딱 자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이하 버전은 직선을 그어줘야 해요 그래서 제거할 영역을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가면서 만들어줘야 한다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점을꼭 어느 정도 알고 가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얼굴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바깥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얼굴이 예쁘게 잘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이 겉에 보이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이미지의 크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크기도 조금만 잘라줄게요. 어떻게 자르냐? 상단 그림도구 서식 오른쪽에 자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두꺼운 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얼굴 크기만큼 작게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1단계 작업은 끝이 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것을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실제 인쇄했을 때도 굉장히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해 줄수 있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그림 서식에 들어가서 효과에 들어가시게 되면 부드러운 가장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가장자리의 크기를 조금만 높게 해주시기만 해도 5포인트 정도로만 해주시기만 해도 끝면이 아주 부드럽게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려진 이미지를 활용해 볼 건데요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작은 명찰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 볼게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노란색 점을 조금만 이동시켜서 좀더 완만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이것의 색상을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선 없음 저는 그냥 분홍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완성인데요 그런데 지금 뭔가 테두리 모양이 조금 느낌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사진의 테두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어떻게 만드느냐 마우스 오른쪽 그림 서식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효과의 네온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볼게요 이 네온을 누르시고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을 해주시기만 하면 얼굴 테두리에 이렇게 흰색상의 네온이 만들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투명도는 무조건 0%로 해주셔야 되고요 크기는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다가 이제 이름을 적을게요. 배달의 민족 연성체라고 하는 글꼴을 써서 이렇게 이름 적는 난에 아이들이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무슨 무슨 반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우와, 너무 귀엽죠? 이렇게도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원 도형을 그리면 또 다르겠네요. 그대로 이 얼굴을 여기로 가지고 와 볼게요. 아래쪽에 원, 도형만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줘 볼게요. 그리고 색상은 다시 한번 분홍색,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얼굴이 이렇게 겹쳐지게끔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안쪽에다가 또 테두리도 그리면 좋겠네요. 테두리 없음, 실선을 흰색으로 그려주시고, 대시 종류를 사각 점선으로, 그리고 너비를 조금만 넓혀주시기만 하면, 네 이렇게 아이의 얼굴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예쁜 명찰이 만들어졌네요 여기 안에다가 무엇인가를 적거나 붙이기만 해도 아주 예쁜 교구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색상과 얼굴만 바꾸기만 해도 정말 활용도가 높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아이들의 얼굴을 자르고 조금씩 합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떤가요? 굉장히 쉽고 그리고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아이들의 얼굴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제 캐릭터 만들기던 명찰 만들기던 다양하게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기능 꼭 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TV의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